네 반갑습니다 블랙핑크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Show You Like That The Exclusive Show For The Ultimate Glub Fan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저는 김지민이고요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블랙핑크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네. 자 필리핀에서는요 시청자분들과 관객들을 맞이할 때 마부아이, 마부아이, 이렇게 인사를 한대요. 오. 들어보셨어요? 마부아이. 네. 마부아이. 한번, 한번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풀샷 카메라 보시고, 네. 필리핀 팬들에게 그 나라 인사법으로 한번 부탁드릴게요. 자, 하나, 둘. 네. 마모하이! <목소리> 마모하이! 아, 제가 하는 거랑 많이 마모하이. 다르네요. 바다 <목소리> 네, 어, 반갑습니다. 우리 필리핀 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되네요. 또 시국이 시국인지라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네. 저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블랙핑크에게는 올한 해가 정말 바쁘기도 하고 정말 기억에 남는 한 해를 보내고 있는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글로브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네 분을 함께할 함께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자 먼저 필리핀 팬들을 만나기 전에 좀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필리핀 음. 팬들이 필리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음. 그분들이 필리핀 문화에 대한 굉장한 자부심을 좀 갖고 계세요 음. 그래서 그만큼 또 친절하다고들 하시는데 필리핀 가보셨죠? 마닐라 네 네, 저희 다, 네. 가본 경험 좀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그때 콘서트 하러 갔었어요 콘서트 맞아. 가서 네. 좀 어떠셨어요? 어, 너무 좋았어요. 다막 흥이 막. 와 어, 네. 그분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좀 달라요. 좀 흥이 어, 엄청 뜨거웠던 것 같아요. 네. 더운 나라여서 그런지. 아, 네. 더운 나라여서 아, 뜨거운 열심이랑 네. 어, 막 네. 노래도 막 따라 해 주세요. 한국어로. 네. 네, 한국어로도 와우. 따라해 주시고 로즈 씨가 또 특별한 걸또 느꼈다고. 네, 그러니까 방금. 말한 것처럼 이렇게 네. 끼도 많고 엄청 같이 즐겨주시고 <웃음> 네. 정말 핫하게 이렇게 반응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어. 더운 나라라서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뜨거운 열기가 좀 많이 휘져 나왔을 것 같은데 블랙핑크가 생각하시는 것처럼 필리핀 팬분들이 블랙핑크에 대한 마음이 또 상당하세요. 그래서 글로벌의 도움을 받아서 언박싱을 할수 있는 또 기회를 저희가 또음 선물 상자로 준비를 했습니다. 와, 요즘 또 아까 얘기했듯이 자유로운 여행이 또 불가능하기 때문에 필리핀을 모던 블랙핑크를 위해서 우리가 그 필리핀에 온 것처럼 마음을 팬들이 담아줬는데. 투표로 선정을 했대요, 팬들이. 투표로 선정을 해서, 우리 블랙핑크 여러분들이 가장 갖고 싶어. 음, 갖고 음. 쉽게끔 만들고 싶은 것들만 모았는데, 음. 궁금하시죠? 네, 네. 엄청 궁금해요. 근데 이게 또. 여혼대었으 아, 아직입니다. 아, 아직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좀 약간 설명을 듣고, 발릭바얀 박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뭔지 아세요? 발릭바얀 박스? 발릭 처음 들어봐요. 발릭바얀 박스가 그 나라만의 고유 뭐 선물 상자 같은 건데 이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담아서 보내는 사랑 박스 같은 개념이래요 음. 그래서 좋다. 여러분들에 대한 사랑을 박스로 담았는데 이제 풀어봐도 됩니다 아 개봉 박두를 좀 해주시겠어요? 다나둘셋 거기에 더 커서 너무 떨려 떨리죠? 다 같이 같이 하나, 하나, 하나, 하나, 하나 둘셋 아시네요. 아, 아, 귀엽다. 리사가 어. 옛날에 맞아. 엄청 열심히 까먹었어요. 아, 아, 아 진짜? 네. 네. 한번 쳐봐 주세요. 아, 진짜 틀린다고 아, 해야 했지 어, 틀렸세요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뭐였지? 진짜 막 쉬는 날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쳤거든요. 이거를요? 네. 네. <웃음> 쉬는 날 요거를 쳤나? <웃음> 네. <웃음> <웃음> 진짜 숙소에서 아, 혼자서. 아, 어, 진짜. 네. 그때 한번 실력 좀 보여주세요, 잘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 까먹었어요. 튜닝 안돼 있으면 안 돼. 아, 튜닝... 튜닝을 해요 이것도? 근데 어, 아, 이거는 아, 어, 이거 보기용인가 아, 봐. 봐. 보기용. 그냥 이거는 보기용. 약간 이렇게. 아이건 진짜 어. 기념품. 아 이쁘다. 핑크색 이런 팬티라고 써 있어. So 아니 pretty. 근데 진짜 가면은 기념품 샵에 종류별로 색깔별로 되게 많더라고. 요 이거를 또아 이렇게 거는 장신기. 공항에서 되게 즐겁게 쇼핑했던 것 같아요. 아, 그쵸. 이거 쳐봐. 근데 이게 튜닝 안 됐을 것 같은데? 아, 쁘지 않은 느낌 난다 뭔가 늦다 뭔된다 우와 우와 신기해 오, 되게 음이 나오네요 그클렐레에 뭐 대해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아, 네. 북부지방의 전통 노래랑 뭐 자장가, 왈츠, 클래식, 심지어 현대사랑 노래까지 클래식까지요? 네. 그 노래. <웃음> 현대사랑 현대사랑은 안 된대요 현대사랑 아, 네. <웃음> 자 그럼 다음에는 잭스톤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공기처럼 생긴 거예요 우와, 우와. 어? 뭐예요? 한번 꺼내봐 주시겠어요? 껌처럼 생겼어? 이게 잭스톤인데 거기 별 모양의 스톤이 뭐지? 있죠 얘는 뭔데요? 별 모양의 스톤 10개와 10개요? 네, 별 거기 뭐예요? 공 하나 있죠 네, 공 하나 그, 그거를 동시에 던져요 동시에 던져서 바닥지. 바닥에 떨어지는 사이에 스톤을 많이 잡는 게임이에요. 아, 아, 이걸 스톤이라고 공기차. 공기차. 거예요, 스톤으로 던지나 네. 이렇게 잡아. 어, 해봐요, 같이, 해봐요. 던져야 해요. 해봐요. 같이 던져야 해. 같이 던져야 돼요. 자 도전 도전. 어 공기 같은 거네. <웃음> 하나, 하나 정도. 공기랑 비슷한 원리인데요. 조형 뾰족해서... 두개 가자. 우와, 우와. 그러네. 어, 공기처럼 이런... <웃음> 이게 뾰족해서 조금 더 어려워. 그러네 그러네. 지압 되는 거네. 네. 근데 약? 다르지만 그 나라의 문화가 우리나라 조금 가, 비슷한 문화들이 네. 좀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우리들이 같아요. 그렇죠. 완전 비슷한데? 자 그러면 다음 걸 한번 들어 또 들어봤어요. 살펴볼게요. 우와. 아까 이거 들었었죠. 네. 요거, 요거. 부채. 어? 부채. 네, 부채 아니고요. 네, 부채죠. 부채. 이게 어? 이제 덥잖아요 이게 어, 아바니포라는 건데 아바, 필리핀 어. 가면 음, 여성 전통 복장이 있잖아요. 와. 그 전통 복장을 했을 때꼭 들고 다녀야 되는 네, 액세서리. 그리통 차에 두고 다녀도 정말 이쁘다. 이쁘다. 너무 좋죠. 부츠 좋아하거든요. 돼, 더 응. 저 더울 때부채 좋아해. 이제 다가오는 여름에 블랙핑크가 덥지 말라고 아 팬들이 이렇게 또아 예쁜 부츠라 아니, 엄청 좋다. 시원해. 오 진짜 야, 시원한데? 아 추워, 추워. 추워, 추워, 추워. 네. 네 잠깐만. 에어컨이에요, 아, 에어컨. 약간 이게 가벼워. 가벼워서 어. 좋다. 음. 그리고 생긴 어때? 것도 너무 예쁘고 어, 진짜 가벼운데? 진짜 진짜 시원해. 가벼워요. <웃음> 닭살 치면은. 돋았어요, 예. 어, 우리 블랙핑크 좋아요. 분들이 리액션도 되게 크네요. <웃음> <웃음> 벌써 죽대몇분 <추워요. 웃음> 네. 붙였는데. <번> <웃음> 아, 아 너무 재밌는좀안깊잖아요 맞아, 맞아. 이런 식으로 좀. 네, 가볍기도 하고. <웃음> 어. 자, 다음은 저, 거기 장난감처럼 생긴, 생기... 어, 그래요, 그거. 우와. 지프니, 알죠? 지프니. 어, 필리핀 대중. 아니에요? 툭툭 아니에요 음, 지수 이에요 미안해요 네. <웃음> <웃음> 툭툭 비슷하게 생겼어요 귀엽다 기분이 아, 없어 귀엽다 안에 저렇게 뭐아 어. 맞네 지수 씨가 아까 얘기했던 아, 그거 맞다니까 어. 여기 에 아! 아! 알지 알지 나 이거 알아 아, 아. 맞잖아 에어컨 없어요 아. 아. 아. 이게 다 대신 틀려있잖아. 빨리 달리면 아니, 바람이 시원하겠네요 괜찮다. 다음 선물은 <웃음> 요거예요 What? 뭘까? 짜잔 가방 아니죠 방석 방아 돗자리돗자리어자리도 돼요. 옷자리도 어, 되고 어, 수면용으로도 쓸수 있어요 너무 그렇죠, 좋다 그렇죠? <웃음> 이거 진짜 좀 갖고 싶어요 좀 어, 아 드릴게요 어, 이 가져도 돼요? 커요. 그럼 어, 가요저 행크랑 한강 가서 여기 앉아있어요 어. 어, 아 그게 아니라 계속 펴지는데 어, 너무 좋다 <웃음> 가족 <웃음> 다 같이 가 <웃음> 아니, <너 진짜. 웃음> 완전 여행 스타일이야 이거 그치. 피고 이걸로 어? 한 다음에 저거 채원, 치면서 가져가. <웃음> 아, 진짜 <웃음> 나 이거 붙여가 주세요. 네 개인가요? 네, 사합니다어네 개? 네 개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공평하게. 네, 공평하게. 자 마지막에 지수 씨가 한번 보내주실까요? 어, 대박. 순카래. 순카. 뭐? 지순카. 이거 뭘것 같아요? <웃음> 지순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마카다미아.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기 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저희가. 랩을 씌워놨는데 그게 떨어질까봐 씌워놓은 거고 그게 조개예요. 네, 게임이에요, 아 설마? 어 게임이야. <웃음> 대박, 오케이. 나 게임 너무 좋아. 이거 근데 약간 두뇌 게임. <웃음> 왜요? 조개 껍데기를 많이 획득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웃음> 네, 네, 네. 약간 두뇌를 이용해서. 아, 아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전략이야. 네, 아, <웃음> 이름이 뭐죠? 두뇌를 쓰는 조개 게임. 네. 스탠카예요 이게 스탠카인데 요걸로 이제 뇌 운동에 좋다고 해서 우리 또뇌 운동이요? 치매 예방으로. 아, 아, 저 아, 그런 아, 게임 심지어. 진짜 좋아해요. 짠, 짠, 짠, 이런 느낌으로. 어머 좋아 좋아. 신곡. 네카로 네. 아, <웃음> <송가. 송가. 웃음> <웃음> <웃음> 지중카 지중카 아니 세모 아니야 지중카 <웃음> 지시카 <웃음> 지중카 <웃음> 되게 좋아 저희가 다 개봉 한번 했잖아요. <웃음> 네. 그죠 <웃음> 네. 이렇게 아, 저희가 아, 선물 박스를 네 준비를 아, 했어요. 너무 아, 좋다. 아. <웃음> 한 어떠셨어요? 한 <웃음> 어떠셨어요? 어, <웃음> 아, 근데 이걸 <웃음> 보니까 <웃음> 너무 가고 싶어요. 진짜 가고 <웃음> 싶어요. <와, 웃음> 맞아. 진짜, 진짜? 하나만 줘봐요. 진짜 하나 줘? 진짜? 목걸이로 만들게? 이거 진짜 근데 알아보고 싶다. 어떤 게임이지? 그 진짜 할 거예요. 진짜 객 이런 거 아니니까? <웃음> 이거 리얼게. 아닐까요? 아 그거 옛날 게임인데 이거, 이거. <웃음> 저 집에서 정말 해볼 거거든요 네. <웃음> 재밌어 보여 지수씨 말대로 정말 가보고 싶을 정도로 되게 그리울 정도로 되게 생각이 나는 팬분들의 애정이 좀 느껴지는 어, 선물이었습니다 이게 다글로브 덕분에 와우 어, 감사합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니에요. 글로브가 요 여러분이 블랙핑크 영상을 보고 또 노래를 듣고 SNS를 꾸준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를 해내는데 이거에 걸맞게 글로브의 톰이 글로브의 톰 블랙핑크 한정판 모뎀을 제작을 했습니다. 오, 한정판! 자, 모뎀 들어와주세요.